이제 위험에 대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하고 이거는 어디이래고 어떤 게 어떨 때 목표가 되고 어떨때 보호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얘기했듯이 보호는 뭐라했어? 명사 나올 때가 문제라 했지? 여기 명사 나올 때가 문제야. 허명사 나올 때는 아무 상관 없어. 그럼 100% 야한양 보호가 돼. 요거 요거 나올 때만 문제가 돼. 요거하고 요거하고 비교해야 된다고요. 이거 가게 해야 돼요. 명사하고. 뭐 같냐면 수화가 개념이 같아야돼요 수화 개념이 같아야된는고에요 그러니까 그녀는 뭐가 되었다고요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다 할때 all great scientist라고 하면 되죠 이거는 그녀가 위대한 과학자 잖아요 수화 개념이 같잖그아 근데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될까요 5호가 되는거예요 그런데 너네에도 얘기했듯이, 어, 어, 뭐라고 할까? 어, 그 수트는 뭐라고 그랬어 그에 그래, 잘 맞아 보인다. 타잔에게 어울린다. 너에게 어울린 타잔에게 어울린다. 그 수트는 타잔에게 어울린다. 수치는 분명히 요거는 옳이잖아요 뭐. 뭐 타자는 사람이고 수학 개념이 안 맞지 수학이 다르지 그럼 얘는 인지되는거지 목조가 되죠 목조가 되면 당연히 타동사가 되는거지 너희들 이제 여기서 자동사와 타동사를구별할줄 알아야 되 이건 외운다고 되는게 아니야 어쩔 때 이거를 봐봐 우리가 외웠어 그러니까 어이형식 불완전자동사라고 외우면 뭐하냐는 얘기야 여기서는 뭐로 쓰였는데 삼형식동사로 쓰였던 대답 아니라 누구누구에게 뭐뭐에게 어울리다 라는고로 쓰였는데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또 fit나 아니면 s 어, u i t 는 단어도 있어 어울리다 그렇죠? 어. 또는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go w e l i t h 누구누구가 잘 어울리다 이렇게 쓰인 건데 이거는 다르잖아요 이게 무장 미형식에서이 형식과 사형식을 별이에요 그렇지?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어. 여기 잘 봐. 목적의 해석은, 을, 를로 해석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즉, 원칙은, 을, 를이라는 해석이다. 근데, 예외가 있다. 이거의 예외. 이거의 예외는, 어디, 어디에 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목적은데, 을, 를이 아니라. 누구누구 와 라고 해석이 되기도 해요. 와,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치? 어? 는 뭐, 뭐, 이, 라고 해석이 되기 도해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마치 이게 파동사가 아닌 것처럼, 목적어가 아닌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게 그럴까? 몰라요? 예외니까? 그녀는? 그녀요 엄마와 닮았다. 미젠멀즈 누가 닮았다. 위즈안 들어간다. 허 멀쥬. 이리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안쓰. 표석 어떻게 돼요? 이분누뭐와 닮다. 라고 할수있되 거잖아요. 타동사야. 완전 파동사엄마늘이 아니잖아. 엄마와잖아. 다시 한 번. 타자는 제인과 결혼했다 할때 메리의 과거형 married jane 이라고 씁시다. 누구누구 와니까 역시 위드 같은 거 붙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따로 무사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누구누구 와 결혼하다니. 어? 제인과 결혼하다 근데, 근데 드는안 돼요? 아까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타동사라고. 타동사는 전시사를 동반할 수 없어. 타동사는 전시사 나오면 전연구가 돼. 그목적가 없는 거야. 근데 그게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게. 아, 음. 나올 때는 이렇게만 나와. 위드가 안 나와. 위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위, 위드가 안 나와. 근데 해석을 을을로 을, 을,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야. 해석상의 이제야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그러면 봐봐. 파자하고 제일하고 비교해봐. 아까 얘기했죠? 했는데. 수학 개념이 다르잖아. 개념은 같아 똑같이 사람이야. 단순 단시야 수도 같아. 근데 개념은 사람인데 사실 더 들어가보면 파자이제인은 아니지. 다르니까 목조가 된다는 얘기거 위에 거는. 위에 거? 그녀가 그녀의 엄마는 아니잖아. 그녀의 엄마는 아니지. 파사 이런 것들을 알아들일 때 많아요 뽑아. 그녀가 그녀의 방에 들어갔다 할때 어떻게 써? e n t e r e 이라고 해봅시다 비교해봐 추억이 달라 같아 다르지 그녀가 그녀의 방이야? 아니잖아 얘는 사람이 있네 사람. 얘는 뭐야? 목적어요 얘는 뭐니? 파종사야요 어떻게 뛰어? 을룰로 해서 만든다고 그랬지? 여기서. 어디, 어디에? 봐요. 이런 식으로. 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많은 게 있는데 다 정리할 수는 없고요 요런 것들이 있다는 분위기만, 어? 분위기만. 좀더 써볼게요, 는 그녀는 나에게 다가왔다. 그녀가 어프로치트. 다가오나? 다가와요. 누구에게? 나에게. 미. 뭐 절대 없 붙을 것 같은데 안 붙어요. 그녀가 나 아니야 목적어야 그다음에 이거 무슨 뜻이야? 타노우산데을을로 해석이 안 돼. 너 어디 너 어디 어디에 다가가다 어디 어디에 다가가다에 또는에게 사람일 땐에게 참을 일땐 어디 어디에 다가오다 다가가다 이렇게. 이렇게. 타동사야, 요것도. 이런 것들이 꽤 많다라는 사실이야. 이런 건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냐? 완타, 완전 타동사일게요. 우리가 착각하기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 타동사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그런데또 하나. 자, 지금 이, 이 형식을 지금, 요건 이형식이고요이 형식인가 맞죠? 왜냐면 입구 관계잖아요. 그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서 주의해야 될거은 우리가 뭐를 무시하면 안 되냐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해방, 주어, 인사 야, 나오는 거 지금 잘 봐야 돼투 청구정서 공명서 의문사 플러스 청구정서 그 다음에 대절 대절 그 다음에 워절 다시 웨더절 물론 목적일 때이두려도 되죠 의문사절 의문사절은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차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의주도 어술을 갖죠. 그 다음에 법합관계대명사적 있습니다. 복합 관계대명사적이 있다. 얘네들 예, 예, 예, 지금 보고 얘기하려고. 얘네들은 예, 예, 다뭐에게목적일까뭐일까보어 예, 또는 목적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당연히 이거 구별해 봐봐. 총동사를 목적으로 자비해서 이 동사가, 여기는 봐봐. 이 동사가 타동사일 수도 있고, 자동사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 이 형식 동사일 수도 있고, 삼형식 동사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문을 안들면 너희는 이해를 못하지? 이문을 안 들으면. 아, 이렇게 쓴단 말이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니까 대절이 나왔어. 이거 뭐니? 모르신 거니? 모르신 거야? 목적으로. 데디아라고 생각해요. 아, 여기 언어들이 많은 것들 나올 수 있잖아. 나는 데디아라고 생각해. 이해는 예, 니몇행씩사생 이형수는 나의 믿음은, I believe, is 나올 수 있잖아. 됐죠? 모르신 거야? 이 완전한 문장나나거든 좋아? 여기 몇행씩 이형수. 얘는 뭐야? 부적고. 이 꿈이야. 나의 믿음이 꿀 배절대요. 그죠? 세 번째. 어디? 어디 있자? 미투하고 구정사 의문사. 응. 의문사. 부정사. 여덟까지 응. 올수 있다는 거. 규빈 아, 가서 봐. 민재는 예전에 한번 했지? 나와? 네, 했는데. 또한번 왔니? 어, 여덟까지? 이거 치지 말아야 되는데. 네, 근데 응. 저두개다 이형식, 삼형식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쵸 저두개 응. 전체 다응 어. 동사에 따라 달라진다 뭐가? 이형식인지, 삼형식인지 단어죠 같이 비동사 나와버리면 얘는 두로 사용되는 거 저기 그 위에 문장이에요 응. I think that, yeah 이렇게 된거 응. 그럼 think를 비동사로 바꾸면 응. 이형식이 되겠죠 근데 I 아인데 엠이 나와야겠지? 아엠. 예. 네. 그렇 아엠 됐죠. 대체이 과연 뭘까? 대체이 뭐길래 나하고 똑같을까? 다아게하고입고리 관계가 되느냐. 이때 거는 나의 믿음이니까 믿음이 될 만한 얘기. 그죠? 나의 믿음, 나의 신념은 이런 것이다. 뭐 이런 거. 사람은 두번 태어나지 못한다는 거. 뭐 여기 대철로 나오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 절이 나왔을 때. 그래도 잡아. 여기 다시 봐봐. 여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얘들이 나왔는데, 그치? 얘들이 나왔는데, 얘가 모로쓸수 수 있어? 진주어로 쓰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혹은 어, 나중에 얘기하고, 주어로 쓰이는 얘기는. 어찌됐든, 요 위치에, 동사 기에 나오는 위치에서는 둘 중에 하나다. 직접보호 아니면, 뭐? 먹죠. 선택이 여디가 없어요, 이거는. 뭘로할수 있어? 동사보면 금방 냄새가 나. 그치? 동사보면 냄새가 나. 어렵지 않아, 이거. 정말 어렵지 않아. 이, 간단한예 하나만, 하나씩 넣어준거 뿐인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는, 둘다 된다. 어, 어, 어 무조건 목적으로만 쓰인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내얘기야 그래서 결국 2형식과 2형식의, 아, 2형식과 3형식의 구별. 결국 타공사냐, 아니면 보호냐, 이런 문제였고요. 또 하나 조금 더 세부적으로 넘으면, 아까 뭐라 고 그랬어요? 목적으로도 뭘 취할 수 있다고 했어요? 투명서 취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미래형 동사가 나왔을 때는 초구동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 다음에, 그 외, 미래형 동사 외의 동사가 나왔을 때는 ing,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허동사예요. 이거 목적어예요. 지금부터 미래형 동사만 좀 가르쳐 줄게요. 미래형 동사. 어떤 게 있니? 여기는 나쁘게 어야 돼. 미래형 동사. 해봐. 밀, 일 말고 시, 바라다 바라다 뭐? 바라다 호. 이거나 미래 동사 아니야? 나뭐 하고 싶고, 뭐 하기를 희망해, 바래요 뭐 디자이어 이런 거 아니야? 맞잖아. 이런 거 기획할 수 있잖아. 계획하는 거. 과거를 계획하는 경우가 있니? 뭐할 것을 기획하다. 약속하는 거. 어? 약속, 프라미스 어? 핑클. 새끼 가락 약속해줬고요. 프라미스, 뭐말 것을 약속하다. 어? 어 그래서 계획하다, 약속하다, 모모인치하다 결정하다라는 것도 맞아. 사이드, 크게 안 들어온다. 이 터미 이런 것도. 이 터미, 모하기로 결정하다, 모하기로 결정하다. 미래론이야, 뭐가? 동의하다. 어그리 의도하다, intend. 선택하다, choose. 기대하다, expect. 거절하다, refuse. 배우다, run. 실패하다, fail. 네. 뭐이 정도로. 더 슬픈 것같 전부 다투정선를 목조치 합니다. 추구정사를 목적으로 한다 나머지 것들은, 그냥 여기도 마세요. 동영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도 있어요. 뭐, stop도 있고, q u i 도 있고, 어, m i 같은 거, 놓치다, 어. 어? 후회하다, r e 레 알겠어? 연기하다, 포스 s t 뭐 이런 거, 실천하다, 프 r a c t 되게 많아요. 끝내다, 피니 n 즐기다, 인조 j o y 뭐 이런 것들 동영사를 목적으로 찬 동사. 요거 세, 세세하게 들어갈 때 다, 갈 거야. 지금, 지금 숲을 보는 거야, 숲을. 얘네들은, 어, 미래형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동영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뭐. 봐봐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사실 뭐냐면, 투정사 동영사를 같이 하는 동사들이에요. 어? 욕심쟁이. 어? 어떤 동사가 있냐면, 자, 어. f o r g e m e m b e r 또? 하나 있는데, 왜 그래? 오, 얘네들 얘네들은 두 가지 다 취합니다. 투유정사가 나오기도 하고 어, 아이디가 나오기도 해요. 즉, 그 조통 개념이 안한거안한걸 잊다, 기억하다, 특유하다. 유감스러워요 어? 이럴 때 미래의 의미. 이거는 과거의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건 어떻게 쓸까요나 이번 주말에 그녀 만나는 거 어 기억해. 나는 기억해. I remember. 들어봐. I remember. 뭐라고요? 어 누굴 만나요? To meet her. 그녀를 만나는 거. 언제? 이번 주말에. This weekend. 이번 주말을 왔어 안왔어 아직? 아, 아직 안왔어 미래네. 이거 미. 알겠어? 그냥 만약 이게 뭐 지나간 거라고 칩시다. 어제라고 어제가 나왔다고 yesterday. 그럼 뭐야? 어제 그녀를 만난 거 기억해가 아니라 만났던 것을 기억하다니. 그때는 뭐가 써어야 돼? 미팅이 와야 돼. 미팅. 어제가 나왔다 알겠어? 어, 과거의 의미일 때는 못 쓴다 그랬어. 과거의 의미일 때는 다행히 쓴다 그랬어.